여러분들, 저희가 이제 다 받았거든요. 한번 까봅시다. 와... 와... 까봅시다. 이 우리 33짜리 저거 는나또 놓고 다 받고... 자, 가보자. 이. 일단 여기서 어눈숙한 몸싸움 뭐야 오 이런거 하나 딱 깨보면서 삐용이 있으면 뭐야 뭔지 모르겠고 자그 다음에 자 가봅시다 요서 한 그래 1억만 까비 요서 안나오면 바로 그냥 30클래스 솔직히 진짜 여기서 토티 1강 한번만 나와주자 진짜 보여주자 자나 여기서 진짜 몇십억을 제가 좀 먹어야 되거든요 가보자 진짜 뛰어가보자 누가 나오냐 아 LH 7카 블리트 아인닌데쟤 누구야 클라이베르트 오카아 아, 근데 그렇게 좋지 않네요. 음, 그리고 이게 낫겠지. 어, 그게 17 플러스니까. 17 플러스 여기서 진짜로 하나, 둘, 셋 가보자. 아, 아, 시즌은 또 너무 하잖아. 진짜! 클리발리 오랜만이네 어. 아 칠카 좀 나와주지 아좀 너무한데? 의미가 없는데 이래버리면 가보자 하나 둘셋 가보자 아. 골퍼는 팔카 팔카 팔카 차리 팔카 생각하네. 음. 1100 프라이스 탑 프라이스가 1100인데, 아 진짜 이건 22토티리 수지 가만 없거든요. 그냥 가보, 까보자. 어. 바로 까보자. 이거는 어렵다. 아또 LH야. 누구야? 아대 폭망 했는데요, 진짜로? 아니, 뭐, 좋게 받은 게 없는데? 뭐, 맨날 받는 거고. 아, 이번에 좀 별론데? 진짜 뭐 별로 안 뜨는데? 아니, 뭐, 제대로 된걸안 줘. 아 진짜 별 별로 너무 제대로 된게 안좋은데? 핫시즌도 좀.. 뺏기이래 아... 아 이거 너무 안준다 진심으로 나 지금 얼마 떴어요 여러분들 저 지금까지 얼마 떴어요 저? 아 이거 5천만원 주면 뭐하냐? 아.. 아 진짜 너만 떴는데 4억 5억, 그 9천 한 1억이고, 한 12억, 12억 정도 밖에 안뜬것 같은데, 아 이거 진짜 싫어하냐? 와, 와, 진짜 12억 실화냐? 와, 이거는 진짜 좀, 노만데?